안녕하세요 향기나는 방송의 채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애션쇼 오일은 개똥쑥 애션쇼 오일입니다. 한국 들판에 전국에 이 개똥쑥이 깔려있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식물은 개똥쑥이라는 식물입니다. 얘를 뜯어서 이렇게 뜯어갖고 손으로 이렇게 삭삭삭삭 비비면 <웃음> 향기가 개똥 향기보다 개똥 개똥 냄새가 난다 그래서 개똥쑥이란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근데 이 개똥쑥이 요즘 몸값이 엄청 마하게 비싸요. 쉬인슈일도 뭐 가격이 상당히 나가지만 이 개똥쑥이 노벨 의학상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아르테미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특히 기생충을 방문한다고 해요. 어, 특히 그 말라리아가 기생충이잖아요. 이 말라리아를 어, 치료하는 약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벨의학상을 받은 아주 귀중한 몸값이 비싼 식물이 되었습니다. 제가 산책할 때한두 시간을 찾아 헤매봤는데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추출하는 호소대학교 이학명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서 촬영을 할 거니까 개똥쑥쪽 보내주세요 했더니 엄청나게 많이 보내셔가지고 이 스튜디오에 개똥쑥 향기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보다 앞에는 한 10배 정도 많이 있어요.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자, 이 개똥숙은 어, 2013년도에 미국의 워싱턴 대학에서요 항암제보다 이개똥쑥에서그 추출된 아르테미신이라는 이 성분이 한 1200배의 항암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이개똥쑥을 가지고 요즘 여러가지 약초로 사용을 하는데 뭐 효소도 담그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개똥쑥을 저는 이 에션셜 오일로 추출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 이 에션셜을 추출할 때 지금 어, 9월달, 어, 9월달에 가장 많이 추출을 하고요. 특히 잎, 여기 보시면 잎그 다음에 장가지, 꽃이 완전히 활짝 피지 않는 개화 전이에요. 몽우리가 다 맺어져 있어요. 얘가 조금만 더 있으면 확짝필것 같아요. 완전히 몽우리가 얼마나 맺어져 있는지 몰라요. 이 상태에서 향기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이때 수증기 중류법으로 에시온 오일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도 음용불가입니다 드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로마 테라피 전문가들의 처방을 반드시 받으셔야 하고요. 아로마 테라피 전문가들이 이 개똥숙 에쉬온슈 오일을 처방을 하실 때는 꼭 1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만 사용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입욕을 할때 뭐 라벤더는 8방울 넣고 입욕을 한다고 치면 개똥숙은 한 세, 두 방울에서 많게는 네 방울 정도까지만 입욕을 하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에센스를 만들거나 영양크림을 만들 때도 어, 다른 에센셜 오일들을 예를 들어서 네 방울 넣는다고 치면 이 개똥쑥 에센셜 오일은 두 방울만 넣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신 마사지 할때총네 가지 에센셜 오일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카오말 로만 대신에 개똥쑥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카오말 로만은 두 방울을 넣지만 개똥쑥은 한 방울만 넣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약성이 굉장히 강하고 약성만 문 추출한 거기 때문에 향기만 추출한 거기 때문에요 너무 많이 사용했을 때 약간 어 숨이 좀 차지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지만 갑자기 혈액순환이 촉진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 시원한 물을 먹고 잠깐만 창 기운을 마시면 금방 없어지니까 괜찮습니다. 대초오일로는 비만 관리하실 때요. 살이 잘안 빠질 때 있잖아요. 살이 잘안 빠질 때 페널스윗 대신에 개똥수을 사용을 해보시면 살이 굉장히 잘 빠지고요. 피부에 미백작용이나 노화 피부에 사용할 때는 카모마일 로만 대신에 사용을 하시면 세포 재생과 미백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요 어, 제가 앞으로 계속 방송을 통해서 이 개똥숙을 어, 피부 미용을 할때 영양크림을 브랜딩하거나 에센스를 브랜딩하거나 또는 마사지를 하거나 입욕을 할때 다른 이 개똥숙아, 개똥숙 개똥쑥에쉬얼슈얼과잘 맞는 에쉬얼 오일들과 함께 처방하는 방법을 차후에 서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약속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개똥숙을 연구하고 있고요. 아로마 테라피 협회에 어, 20명의 수업 강사님들과 함께 지금 한 4개월 정도 개똥숙 에션쇼 오일을 가지고 피부 미용에 어, 마사지에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저도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특히 어, 이 장근육 속에 있는 근육들은 사실 마사지로 꼼꼼하게 풀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개똥쑥 에시셜 오일을 다른 몇 가지 에셔셜과브랜딩해서 마사지를 하면 속에 굳어진 그 작은 장근육, 뼈에 붙어있는 다열근들이요. 너무 잘 풀어져요. 손에 닿는 이 근육의 느낌이 그 딱딱했던 그 찔겨진 그 오래된 산화된 근육들이요. 정말 순간적으로 부드러워지는데 놀라워요. 그래서 역시 토종이 좋구나. 한국 사람은 한국 땅에서 나는 한국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한국 토종 에션쇼위를 사용하는 것이 맞 제가 요즘 한국산 애쉬온쇼 오일의 매력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빠져보시겠습니까? 아, 개똥쑥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항암 효과가 1200배. 대단한 식물이죠? 자, 우리 한국산 개똥쑥 애쉬온쇼 사랑해주세요.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개똥숙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정성을 다해서 제가 새벽이어도 일이 끝난 새벽이어도 잠자기 전에 꼭 댓글을 달고 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